아. 와, 이것도. 어. 이것도. 꽤 전에 나왔던 거 같은데. 아근 해적단 저 이거 똑같은 킨데. 뭔가 키낮춰부르 불렀다고 생각하시더라? 제가 톤이 낮아서 그런가? 댓글에 보면 키를 낮춰서 부르셨네요 그게 더 좋아요 그러는데 원키인데 이게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사람들이 한 명이 그렇게 다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한줄 알고 미참님키 낮춘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똑같거든요 키는 근데 묘하게 삼명다 스타일이 약간씩 무르기네요 그래가지고 그런 댓 주르륵 있어 한명이 그거 먹고 한명이 그거 먹고 집단 해골을 사대 근데 그냥 웃겨서 웃겨서 그냥 말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음. 집단 정신병인 가 <웃음> 맞습 <웃음>